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고참들이 매일 때리고 잠을 재우질 않는다. 내가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다.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목을 맨 어느 의경이 남긴 유서 내용입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올 들어서만도 8명의 전 의경이 구타로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과격한 시위 진압 임무와 구타 때문에 차라리 군대 갈걸 잘못했다고 후회하는 전 의경도 많습니다. 군대보다 더 심각하다는 전 의경의 구타와 그로 인한 의문의 죽음들, 이영백 김진만 PD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거리에서는 때론 육탄전을 방불케하는 공권력과 시위대 간의 충돌을 흔히 봅니다. 준비해, 준비해. 공권력의 최전선에서 시위 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전의경들. 전의경 부대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기 일수인 시위 진압에 연일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의경 부대의 군기는 무척 세다고 합니다. 이경들은 사실 항상 실전 상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진짜 웬만하면 군기 가안 돼요. 항상 우리 대모 진압 나가는 실장 상황이잖아요. 육군이야 뭐총 들고서는 맨날 경비 쓴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야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한 몇백 명씩 와가지고서는 덤벼드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군기 없이 막면 말이 안 되고요. 일사불란한 지휘 진압을 위해 필요하다는 분기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지옥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사람았고기람도이사람고요사이사이이사이니람요 이제 거기서 이제좀겁이 많았죠. 지난 7월 6일 경기도 모 <웃음> 경찰서 소속의 최정은이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대 내 가혹 행위를 견디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채 막내 아들은 부모 곁을 떠나 버렸습니다. <웃음> 내도 얼마나 같은 아들, 같은 아들. 올해 1월 의무경찰에 지원했던 고 최정훈 일경. 그가 자살한 때는 이틀간 특박을 나왔다 부대에 복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죽은 최일경이 남긴 유서에는 그가 부대에서 당했던 가혹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었습니다. 고참이. 24시간 괴롭힌다고 적은 유서에는 의경이 이런 곳인 줄 몰랐다는 글 구도 선명합니다. 그러나 최일경의 자살 직후 해당 경찰서에서는 의경 부대 내의 구타 및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대 지휘관 역시 유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절대 때리지 말아라. 되는 도니까 안 되는 도인데 야생 안 됐으면 싶은 때리지 말아라 가지고 했고 두세 번째가 안 그거 제발 지 말고 그거만큼 용서 안 된다 내가 야생 취임식 때 해주려고 있었는데. 부대에서는 의경대원들과 지휘관의 면담이 정기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일경의 면담 서류에는 부타 피해가 없다는 지휘관의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내무반 동료들 역시 어... 최일경에 최일경... 대한 부타및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방 나가기 전에 어땠어요? 밝은 모습으로 있었 o d 그래요? 잘다녀 o u 자살 동기는 최일경의 성격 탓으로만 돌려졌습니다. 내성적인 어두고 후하고. 최소 자기 동기한테도 자기 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좋 대화도 는초대도 있으니까 초대이는는 그러나 친구들이 기억하는 최일경은. 부대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절대 절대로 내성적인 거 없었고요. 걔가, 제가 제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얘가 그 그때 저번 외박을 나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왜 담배를 피냐 그러니까 얘가 그냥 힘들다고 <웃음> 최일경 자살 사건은. 부대 밖에서 발생해 빨리 외부에 알려졌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유서가 발견돼 그나마 빨리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대 고참들은 시 진압 출동이 잦았던 지난 3개월간 최정훈 일경에게 자주 가혹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식사를 남겼다고 최일경을 부탁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버스 내에서, 그, 저, 그, 죽은 최정은 있지 않습니까? 앉아있으면 그렇게 그 앉아서, 그, 눈, 아무, 도다산안보게 주먹을 엎을 뗀다든가, 발로 찬다든가. 고개 수리, 고개 수리인 제 주먹으로 얼굴 뗀다니까 그렇게 하고 또 욕을 하면서 너, 너는 원래 못하는 새끼니까 니 몰아도 안 된다 너는 하여튼 욕을 뭐 그렇게 인격 모독 많이 했습니다. 맞길도 매일 맞고 최정은 일경에 대한 폭력 혐의로 세명의 선임병이 구속됐습니다. 무슨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안에 있으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뭐, 뭐 억울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최정훈 일경의 내무반 동료들조차 처음에는 구타사실이 없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입도 맞췄어. 야, 들이 가서 애들 때렸다고 하면 우리 부대, 응? 이 걸렸다. 하지 말자. 최정훈 일경의 유족들은 자살의 동기를 개인의 성격 탓으로만 몰아붙인 부대 지휘관들의 무성의한 태도에 또한번 절망해야 했습니다. 대 측은 숨진 최일경에게 상경 계급장을 달아주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듯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을 의경으로 보냈던 어머니는 스스로를 원망할 뿐입니다. 내가 어디다 이마를 타요. 내 가슴이 메어지고 이 자식은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군대 보내갖고 의무경찰을 여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죽였구나 싶어요. 의무경찰 보낸 게.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전의경 내무반내 구타건수가 500여 건, 자살 자해 사건도 20여 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전의경들이 구타 피해를 입고 병원을 찾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경들, 걔들 보면 병원에 오는 애들 보면 천체 축구하다가 오축구하 다치서 가다 오고 저 배고 왔다가 다치서 오다 하거든요. 걔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 결국은 맞아서 온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 많이 우리가 만났었어요.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대부분 이제 맞아서 온 애들이 있거든요. 아, 글쎄요. 뭐얘기를안 하겠다. 나와서 뭐 다치고 깨지고 막 늙어서 뭐 넘어졌습니다. 부쳤습니다뭐 잠깐다가 침대까지 찼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 하는데 상처좀 이상해가지고 어, 야, 제대로 좀꾸며되는게 괜찮은데 이제 전혀 아닌 경우들이 있죠. 봤어도 이제 전혀 아닌 경우 뭐 어, 넘어졌다 그러는데 뭐 손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상처가 없고 얼굴만 이렇게 많이 부 그러고 뭐 이런 경우 전의경들이 구타를 당해 병원에 와서까지 피해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데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얘기하고 그러면 첫째는 그때리네하고 맞은 애하고 분리를 시키거든요. 너무 잘한 짓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용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무자로부터으니까는또 인수인계 하잖아요. 인수인계 할때 재로 넘어가니까 다 이건 봐요. 제가 구타 가해자로 왔다, 구타 피해자로 왔다. 다 부자 정상했어요. 전 의경 부대에는 군부대처럼 고참의 구타나 가혹 행위를 지휘관에게 알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소원 수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서울의 한 의경 부대에서는 구타 피해를 지휘관에게 보고한 의경이 투신자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 신병이 소원 수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고참이 계속 가혹 행위를 하고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한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일단 부타나 가혹행위 당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중간에 소원 수리를 썼었나 봐요. 내가 맞았다. 어떻게 해달라. 근데 그거 자체가 귀에 들어간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그러면서 이 친구를 불러내서 그러니까 사망하기 며칠 전이죠. 계속 그러면 너 죽여버리겠다. 가만 안 놔둔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록에 일단 그런 부분이 일단 명시가 돼 있어요. 이 나라에 이런 젊은이들이 어긋난 눈명 쓰고 죽지 않아야 돼요. 이래요.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함께 TV를 보다가 갑자기 창을 넘어 투신했다는 그의 죽음은 지금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놀람> 친구들이 만든 곽경근 이경의 추모 홈페이지에 그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부모도 친구들도 아직 마음으로는 그를 떠나보내지 못할 만큼 밝고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고 곽경근 이경. 소리 있는 경찰서 안에서 사람이 죽어 나온다는 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이런 전방 같은 데뭐 이런 사고사도 난다고는 얘기 들었지만은 나라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미가 있는 경찰서 안에서 사람이 죽어 나온다는 건 아무도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숨진 곽경근 이경 자신도 상습적인 가혹 행위에 맞서 주의관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줄 몰랐을 것입니다. 자살했다는 아들은 유서 한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바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엄마나 가정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사고는 지금도 나고 있잖아요. 이건 사회 문제로 어떤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것도 아닌데, 이 저렇게 눈물을 흘려야 했던 어머니가 올해 만도 무려 여덟 분이었습니다. 이영배 피디, 지금 전인경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소대장들조차 이 구타 사실을 몰랐다는데, 몰랐다면 정말 더큰 문제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선 지휘관들은 사건이 터지면 자기 부대 내에는 구타가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이후에 진실이 드러나면 너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연희연 전의경 구타사고의 책임은 일선 지휘관들이 져야 할것 같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아무튼 지휘관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김진만 pd 지금 이전의경 사망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부대 측이 좀무성의하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유가족들이 부대와 또 경찰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경찰이 관련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전희경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을 만나러 가는 박규철 씨 부부. 그러나 얼마 전 아들에게 커다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힘들죠. 지금 그 사건 난 후로 지금 4개월째거든요. 딱 4개월째. 이 3월 13일 날 났으니까. 아들이 입대한 지 6개월 만에 부모에게 청천 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큰절을 올리고 집을 떠났던 아들 홍식은 지금 4개월째 이 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누운 곳은 병실이 아닌 시신 보관용 냉동창고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4개월 전 세상을 떠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장례조차 치러주지 않는 비정한 부모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죽음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절대 아들을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왜렇게어요 나도 기한 아들 저렇게 낳 가슴이 무너그러 너무 그냥 괴롭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좀 해결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들이 죽은 후 부모는 생업을 포기하고 진실 규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날짜만 더해갈 뿐입니다.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던 아들 홍식은. 특기를 살려 경찰 악대에 자원 입대했었습니다. 전남의 한 경찰 악대에 배치받아 트럼펫 주자로 복무하던 박공식 일경.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3월 13일. 오전 9시부터 50분간 톤 연습을 한 의경들에겐 10분간 휴식이 주어졌습니다. 이 10분간의 휴식 시간때 박일경과 동료들은 화장실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세명중한 명은 먼저 연습실로 돌아갔고 박홍식 일경은 한 동료와 화장실에 남았다고 합니다. 둘이 남았는데. 홍식 일경 그냥 계속 담배 피고 는다가뜬 없이 그냥 어, 까 내가 지그래가이해이야 얘기 동료 의경은 먼저 연습실로 돌아왔고 박일경은 다음 연습 시간인 10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고참이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 정도 여기 정도 왔을 때그 쓰러져 있는 걸 그래서 봤어요. 바닥 네. 박일경은 피투성인 채로 이곳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쪽으로 이렇게 피가 좀 많이 고여 있었고 그인 얼굴은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이쪽 면이 땅에 닿고 있었고, 다리는 이렇게. 경찰은 수사 결과 박공식 일경이 3층 화장실 창에서 투신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박공식 일경과 경험했던 경찰 앞에 대론되었고, 다가오 경가 없었다는 일제한 진술. 애인과 혜진의 회장, 변신에 적용하는 거라고. 심리적 갈등 상태를 받으면서, 아니면 일극복지 거라고. 유족들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박공식 일경의 자살 동기는 여자친구와의 문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할까 근심한 박일경이 자살 닷새 전 여자친구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일날인가 언제 제나라 회장 하니까 차례님 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음, 예. 그래 바로 그 직속에서 그러자. 예. 러자하고야 제나라 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제나라 또 와가지고 어쨌든 거 친구다. 응 예. 사귀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니다 추다 예. 3월 9일 날 내가 친구한데 그좀 신세계인 이제 좀. 표현되는 글들을, 감정의 글들이 상당히 많이 쓰여진 편지들이 많이 발견됐고. 사망 나흘 전, 여자친구에게 썼던 그러나 붙이지 못한 마지막 이별의 편지가 경찰 수사의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개 행동을 여태까지 보면 저랑 헤어지려고 개가 말을 먼저 꺼낸 적도 되게 많았고요. 이렇게 며칠 동안 3, 4일 동안 연락이 없었다가 나중에는 꼭 연락을 해요. 또 잘못했다고 이성 문제로 인한 자살로 결론을 내린 경찰은 여자친구에겐 박공식 일경의 부모와 만나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들은 사건 직후 그녀와 연락조차 되지 않아 자살 배경에 대한 상황 파악조차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통상 그 군대 내에서 보통 이렇게 자살하게 되면 보통 세 가지로 요약을 하대요. 보면 어, 가정 문제, 여자 문제. 또는 뭐 내성적인 성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개연적인 문제고, 문제는 에, 이 박공식 군이 자살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가에 대한 것들은 충분한 군에서 어떤 또는 경찰 수사 내용에서 정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박일경의 아버지는 경찰 수사에 되겠습니다.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물청소가 돼 있더라고요. 뭐 혈흔이라고 한점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무엇 현장 보존을 했냐면은 조그마한 세숫대야 있죠. 세숫대야를 이 위치에 엎어놓은 걸로 현장 보존이라고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인명사고에서 현장 보존은 기본. 그러나 사고 직후 현장을 물청소했고 유족들이 항의하자 고작 세숫대야를 엎어놓았습니다. 이제 중대 대장이 그날이 새로 부임해 온 날입니다. 부임해 온날이라서 대원들이 빨리 얼른 대장이 곧 오시는데 빨리 얼른 청소해라 치워라.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진희들께 구급차 실력가고 바로 물청소를 해버린 겁니다. 유족들은 또한 박공식 일경의 투신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수 소지. 여기에 지문이 한 점이 발견됐거든요. 새끼손가락이요? 예예. 한 점이 발견됐는데 그 형태가 지문 우리가 채취한 손가락 형태가 어떻게 찍혀졌냐면 이렇게 찍혀있어요 지금. 이렇게 찍혔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손가락은? 경찰은 창턱에 남은 새끼 손가락의 지문을 근거로 박홍식 일경이 뒤로 앉은 자세로 투신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일반이 위에 투신에서 담 이런 자세가 되지 않았 그러면 문 여기 나온 나와요. 박 일경이 화장실에서 투신했다는 유일한 증거인 창턱의 새끼 손가락 지문 한 점. 그 외에 창터 어디에도 죽은 박일경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유족들은 과연 박일경이 이 창을 넘어 투신한 것인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박일경의 부모는 아들이 부대 내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진사롭기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아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가혹행위를 당하면. 괴롭힘을 당했는지. <웃음> 박일경이 경찰 학대에서 담당한 악기는 트럼펫. 성악을 전공한 그는 트럼펫 연주에 서툴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한 그는 가끔 부모에게 고충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때 얘기한 표현 대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은 누가 갈군다 갈군은 손님이 있다. 네, 갈 표현을 요한 사람의 실수로 전체 연주가 실패로 돌아가는 경찰악대 트럼펫에 능하지 못했던 박일경이 가혹 행위를 당하지는 않았을까? 네 제가 만약에 그걸 못 끝냈으니까 제가 그냥 고참지 마라 그냥 그냥 그 실력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아, 트럼펫 실력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업무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나 중압감 같은 걸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박예경은 생전에 여자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고참들이 있고 그 이유는 트럼펫을 잘못 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부대 내의 구타 사실에 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대원 전원은 진술서에 구타나 가혹 행위가 없었고 오히려 가족같이 편안하다고 적었습니다. 악대가 전통적으로 어, 부타나 기압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 우리 악대장의 말을 100% 믿는다고 합니다. 왜런 거니? 지금 수많은 사람이 들 제대로 해가지고 어. 나가있기 어. 때문에 그 사람들 조사도 안 되는 게다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희한하게 생각한 것은 이두 네, 개는 이, 이쪽 양쪽 성이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단 하나 좀 애매한 거 그 바로 이쪽에 있는 손상들이죠. 자, 이 손상이 양쪽에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이거예요. 네. 양쪽에 거의 비슷하게 생긴 상태예요. 예. 네. 이 주목점은 이곳에, 이곳에. 네. 다른 구타의 흔적은 없지만 박일경이 양쪽 손 동일한 지점에 생긴 상처는 추락으로 인해 생길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추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형이없기 때문에. 것으로 보 이거는 뭐 일다 일은 이 산수같이 공식다인 차이였던 이렇게 나와도 되고 저렇게 나와도 되고 근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참그 부분은 답답해요. 아들의 피아노엔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피아노가 되어버렸어요. 어머니가 바라는 건단 하나 아들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죽은 아들을 땅에도 가슴에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귀한 아들을 잃은 것은 물론이지만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는 죽음의 진실. 이 결국 부모 가슴에 두번못 박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만피 지금 제주에서 잇따른 전경 총기 사고, 역시 의혹투성이라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미 경찰에서는 수사 종결한 사건인데요. 대신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금까지 뛰고 있습니다. 특히 정경과 총기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제주의 두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 전의경 의문사 유가족들이 다시 경찰청 앞 시위에 나섰습니다. 우리의 자식의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이 나라의 군대가 누구나 갈수 있는 전의경이 될수 있도록 이들의 죽은 아들들도 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막아선 것도 의경들이었습니다. 들은나라의들을 지키러 다 최근 제주 해안 경비를 담당하는 한정경부대에선 3개월 만에 두 명의 정경이 총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과 시민 단체는 부대 전경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난 진짜 경 관리에 서 자신 있다고 정도관에서내위치는한루데 제가 관한개초해천 명이 가다만이가 부대와 경찰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유가족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조준한 일경의 유족 역시 아들이 자살했다는 수사 결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대에서는 이이 유전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에, 군대 생활의 신증을 느끼 갖고 이제 가지 죽었다고 이제 적응을 못해 갖고 경찰 측이 자살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조일경이 군입대 직후 훈련소 생활의 어려움을 적어놓았던 수양록이 전부입니다. 가정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본다네요 그놈들이. 가정이 우리 학원은 이 사진 인사 증명을 해주잖아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달라던 게 살았는지. <웃음> 사고 사흘 전, 군 복무 중인 형과의 전화통화에서 휴가 날짜까지 약속했다는 조일경. 부대 측에서도 특별한 자살동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전혀 뭐 오래 뭐, 흔히 하는 말 우리 여기가 해안가니까 어고 하니까 애들 말로 귀신이 많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해 와야 돼. 옛날부터 예. 뭐 비슷한 뭐 이상 뭐 집도 있고, 뭐. 예. 그래서 뭐 도대체 왜 사방에서 뭐 귀신처럼 자는냐. 예. 예. 어? 사고 당시 조준한 일경은 두 명의 고참 전경들과 함께 야간 초소 근무 중이었습니다. 여기가 야간에 야간에 그 전경대들이 와서 근무하는 데입니다. 한 사람 여기서 대기하고 이제 나머지 둘이는 이로 와서 경계를 연결을. 네, 2인 일조로 여기서 경계 근무를 하는 거죠. 아, 여기서 이제 해안선 네. 쪽으로. 네, 해안선, 해안선 쪽 근무. 네. 네. 사고가... 저녁 7 시부터 다음 날 새벽 6 시까지 2인 일조로 서는 근무. 그러나 조일경 사고 당시 두 고참은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조준한 일경의 사체가 발견된 곳은 조소에서 3 0여 미터 떨어진 해안가 바위 밑이었습니다. 저기 가 피가 이렇게 여기. 여기가딱 쏟아졌더라고요. 피가 네, 이차리에요 네. 그리고 문제의 총은 조일경 좌측 바로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유족들은 자살자의 총이 이처럼 탄통 위에 가지런히 놓인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왔을 때는 처음에 봤을 때는 총이 여가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재조사 첫 번째 현장 조사 왔을 때는 저 입구에요. 여기 현장 검증 당시 총은 조일경과 약 2미터 떨어진 곳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다고 부대원이 증언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자살한 조일경의 총이 어떻게 이 위치에 있을 수 있느냐며 탄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두 장의 사진 모두 자살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 부분이 저도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에 이 총이 여기에 이렇게 놓인 이유에 대해서 어, 그 수사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동료 대원들이 뭐 기억을 정확히 할지는 몰라도 언급결에 네. 옆에 있으니까 또 군인 신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기를 네. 이렇게 올려놓거나. 네, 네, 저는 금잘 모르겠어요. 어, 경황이 없어서. 오늘 네. 네. 그러저나는안 건들고. 네. 뭐청 좀. 정 고 바로 가서지그로 음. 놔뒀으니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준한 일경은 두고참이 잠든 사이 자신의 초총과 탄통을 통째 들고 초술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총으로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일경은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탄통을 어떻게 혼자 열수 있었을까. 우리 자체 내에서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뭐. 하고 a s told that I was told t h a 다 I was t o 다 d that I w 는데 told that I was told t h 어 t I w 다 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 줬다 d 네, 통은초 응. 근무를 하는 세 명의 경이 각자 하나씩 갖고 있던 열쇠 세 개가. 동시에 작동되어야만 열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이세 개의 열쇠 모두를 조일경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휘관은 당일 네번 순찰을 돌면서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총기 사건 당일 근무일지엔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는 허위 기록도 미리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주소에서 근무를 나갈 때 소대장이 군장 검사를 해요. 뭐 탄통하면 탄통, 열쇠 열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을 아마 당시에 그 소대장이 좀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조준한 의경 총기 사고 발생 3개월 뒤, 같은 전경부대에서 또한 번의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않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한효종 이경은 초소에서 자신의 총과 실탄 90여발이든 탄통을 들고 이곳 민가까지 왔었다고 합니다. 한효종 이경의 사체는 민가뒤 편, 건물 벽사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경찰은한희경 사망 사건 역시 총기 자살로 결론 지었습니다. 처음에 소리는 h o n g i Tasalo, h e l l o n g 고 o s m i d a Tome, 그 탄통하고 또 뭐가 나길 됐네요. 탄통에 그저 탄통 중에 이제 탄창을 하나 꺼내서 네. 사용한 거죠. 탄통은 소대장만 알고 있다는 비밀 번호를 입력해야 열리게 되어 있는데 문제의 탄통은 쉽게 열려진 채였습니다. 여기에서 그 소대장만이 아는 부대에서 소대장만이 아는 다이얼 키를 그렇게 신속하게 열수 있었는가 음. 라고 봤을 때 그것도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뭐그 다이얼 키그 보안 관리에 문제가 있든가. 이게 너무 관리가 허술한 거 아니냐. 애들이 알 정도, 만약에 흐르기가 열든 누가 열었다고 치면 그렇게 관리가. 그랬더니 어, 막 정색으로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조준한 일경 사고 이후 관리 체계까지 바꿨다는 단통은 어떻게 열리게 된 것일까. 훈련을 합니다, 애네들이 FTX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만약에 출타못 열어서 대응을 못 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더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하고 나면 바로 번호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훈련할때 참가한 게 한유종이에요. 마지막 훈련. 그러니까 그 시번호를 알아,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바꿔어야 되는데 그걸 안 바꿨죠, 소대장. 제주해안경비단의 전경 관리에 또 다른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희경은 사건 당일 새벽 3시 탐조 근무를 마치고 상황초수로 돌아왔지만, 교대해야 할 고참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좁은 초소에 들어가지 못한 한이경은 한겨울 초소 밖에서 고참이 깨기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3시간 후 100여 미터 이상 떨어진 인가에서 사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의 근무 일지에 한효종 이경은 새벽 3시에 고참과 정상적으로 교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식상은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근무 지도 그렇게 이루어진 게돼 있고요. 네. 사람 밤이 나가면 이렇게 아무래도 수경이네 나갔다고 치면요. 수경은 거의 근무를 안 살려고 할 거예요. 수장이나 이렇게 순찰하시는 분이 같이 지내는 게 아니고 뭐한시간면한 시간 두시간면두 시간 단위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죠. 연희은 총기사건. 제주도의 해안 경비를 담당하는 정경초소와 민간이 인접해 있습니다. 총기와 정경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업무 시간에만 의경이 직업경찰관하고 같이 일하다가 업무가 끝난 다음에 야간이나 이런 때는 그야말로 방치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경들끼리만 생활하게 되고 의경들끼리 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보초도 서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상태가 불안한 거죠. 네, 이한 중대 안에서 잇따른 총기 사고와 그에 따른 의문의 죽음, 이 병력과 총기 관리를 저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국 PD, 지금 전의경 관리에 해당 부처인 경찰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경찰청에서는 최선을 다해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문제는 사고가 여전히 계속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경찰 자체에만 해결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전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예정된 곳이라면 어디든 전국 각지에서 전의경들을 가득 실은 버스가 도착합니다.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무작위로 차출된 전투 경찰도 또 시험을 치른 뒤 1선 경찰서와 기동대에 배치되는 의무경찰도 거의 대부분이 시위 진압에 동원됩니다. 이렇게 연일 공권력의 최전선에 선전의경들에겐 낮과 밤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대모 맞고 파서 또 들어가면은 거기 또 근무도 있으니까 새벽까지 또 근무를 서야 되고 그리고 또 상급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하나 하나 다 약간이라 그러죠. 그거를. 많이 해야 되니까 거의 잠을 벗겼고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자면 많이 자는 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버티게 됐는데요 제가 쫄병 때는 하루에도 저희 내무반이 3층인데 3층에서 진짜 뛰어내릴까도 여러 번 생각한 경우도 많았고 의경을 지원하는 이들은 도심에서 군 생활을 할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심에 그것도 대부분이 공간의 한계가 있는 경찰서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전의경 부대의 환경은 아주 열악한 수준입니다. 내무반이 협소해 2층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연병장이나 마땅한 휴식 공간도 없기 일쑤입니다. 육해 공군이 갖추고 있는 최소한의 시설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전의경 부대가 대부분입니다. 헬기 왕성한 청년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는 이상 각종 사고를 미리 막아내기는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의 행포죠. 그러니까 어, 의무경찰이 만약 필요하다. 그래서 의무경찰 병력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내무생활이라든지 기타 뭐 복리라든지 이런 여건이 사람이 살만한, 사람이 살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안 들고 아무리 의무복무라고 하더라도... 오늘 계속되다시피 하는 시위진압 작전을 나갔을 때의 환경은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한대밥을 먹기 일쑤고 지방으로 차출돼 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편히 묵을 숙소도 마땅치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해경 내무반의 기타 사고에는 시위진압이라는 그들의 임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시위대에 밀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내무반 분위기는 싸늘해진다고 합니다. 시위 진압하는 경우에 이제 보통 여러 중대가 오게 되거든요. 이제 서로 자기네 부대가 이제 분위가 센 거를 그걸 이제 강조를 하기 때문에 갔다 와서는 이제 복귀해 가지고 무참들은 왜 우리가 그 부대보다 소리도 적고. 군대 잘안 맞고 그러면서 이제 부타도 시작되고 기압도 시작되고 좀 험악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제 매일 시위 진압 나가다 보니까 갔다 와서는 이제 좀 분위기 안 좋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시위 진압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그 과정에서 이제 부타도 많이 일어나고 70년 창설된 전투 경찰과 82년 창설된 의무 경찰은 공이 군부 정권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 임무가 시위 진압 작전이 되면서 부대의 군기와 규율은 더욱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대모라는게막뭐내돌르고 욕지 그래는 게 일사불란하게 탁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율적으로 다 이게 잘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군대보다도 군 같아나 이런 게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위험하고 그리고 힘이 충돌하는 그런 현장에서, 어, 물러서지 않고 상황을 갖다가 제압하기 위해서는 항상 좀, 어, 강한, 뭐, 군기나 정신력, 뭐, 이런 걸 이제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상하간에 특히 이제 뭐, 고참과 이제 그 신찬들 사이에 상당히 좀 엄격한 규율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좀 중시하는 그런 조직으로 이제 어, 성장에 온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해경 숫자는 전체 경찰 인력의 삼 분의 일이 넘습니다. 또한 지급 경찰 임금의 약백 분의 일 수준이 고작이라는 값싼 비용으로 지급 경찰해야 할 임무를 전해경들이 대신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각계각층에서는 전해경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 정책의 혼선으로 사회 곳곳의 이해가 충돌하고 이때마다 전의경들이 액구은 방패막이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선거 때마다 전의경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시위 진압에 동원되고 있는 전의경들.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이들의 자리가 과연 시위 현장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군대 가는 기간 동안에 대신 그 복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사실 보면 어떻게 본다면 그 이제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그, 그 안에서 생활하다 나오는 이게 최선입니다. 몸안 다치고 무사히 어, 자기 어, 군복무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그게 되고 뭐 대단한 뭐 양질의 서비스를 갖다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무장한 병력이 버티고 선다고 해서 집회가 평화적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자극만 하게 되고 또 젊은 병력이기 때문에 이제 자재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회 시위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 기본권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 돈이 안 드는 의경 병력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직업 경찰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대처, 양질의 서비스가 문제라는 거죠. 지난 7월 4일 또한 명의 의경이 부모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서울 모 기동대 소속의 배정훈 일경. 지난 4월 고참의 구타에 뇌를 다친 뒤 2개월여 투병 생활을 해왔던 배일경이 끝내 숨지고 만 것입니다. 설마 설마 텔레비전 에 나오던 설마 설마 저런 일은 나한테는 엉겋지 엉겋지 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당칩 내가 애들 대무 지난만 나가면 가슴이 불안불안, 잠을 못 잤어요. 내 의경 보내 놓고 내가 얼마나 가슴을 리고 살았는데. 경찰관이 꿈이었던 배정훈 일경. 의무경찰로 복무한 뒤 제대하면 직업경찰의 길을 택하려 했던 아들은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국립묘지 경찰관 묘역에 묻히게 됐습니다. 건강하게 의경으로 집을 떠났던 아들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곱게 싼 태극기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아들 다시 태어나면 군대 안 가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고 나이 오래오래 먹도록 호강시켜 나다가 편하게 살다 갔으면 나 원이 없겠어요. 다시 태어나면. 우리나라 이런 데 태어나지 말고 군대 안 가는 나라. 네, 이 구타와 가혹행위 뿌리 뽑겠다는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뿌리 뽑지 못하는 경찰 당국에 먼저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굳은 일은 의무병력에게 떠맡겨놓고 5만 명이나 되는 병력의 관리에 있어서는 과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자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병역 의무를 가름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최전선의 공권력의 수단으로 내세우면서 젊은이들의 정신마저 황폐하게 하는 우리 정부 당국. 정권이 몇 차례나 바뀌어도 왜그 생각은 바꾸질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오늘 p d 수 여기서 마칩니다.